인형맨 로블록스 그돌로야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됐고요 한 명씩 탈락하는 아, 거고 응? 음? 한 명씩 탈락하는 거고 꼴등 아등에게는 오늘 치킨 기프트콘 쏩니다 오 어? 어? 어? 아, 진짜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진짜 빡 집중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방송인데 재미도 살려주시면서 아, 1등, 고맙고 저저 저 저녁 치킨 먹고 싶어요. 나 이길 거야. 자 오늘 다 준비 다 되셨구만. 뛰어, 달려, 달 아,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는 기능도 있어요. 점프. <목소리> 가, 점프 자기가, 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누가 미쳤어? 어 누구야? <목소리>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올라? 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뭐야 나완전 이상한데 떨어졌어 뭐야? 달려, 달려. 달려 비켜. 잡지 마세요. 아, 아, 자, 신고 우시네 자, 아, 자, 꼴등으로 아, 여러분들 출발하는데요. 아, 제발, 꼴등은 안 돼. 꼴등은 탈락이란 아, 말이야. 야, 어. 아, 이거 빼, <웃음> 저리 가. 제발. 나가 오즈마.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아주 치킨의 눈이 아, 아주 멀었구만. 아, 어, 치, 김김 우후~~ 아, 지금 옆에, 저 앞에 빨간김 누구야? 들여줘. 현동이구나 어? 현동이님, 그렇게 김게김김김김김 치킨 킨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어치아래 어, 어, 바로, 바로 치게 있어. 안녕 현둥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빨리 가는 거예요. 나좀 알려줘. 와이! <웃음> <웃음> <에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요르루. 어 요르. 루가 탈락이네. 요르루 꼴등이었어? 더 밀려가지고 죽었어요. <웃음> 오 <오케이. 몸에> 세상에. <웃음> 오케이. 와 상상도 못했네. 자 이거는 막대기를 점프해서 피하는 겁니다. 내가 1등하면 치킨 안 사줘도 되는 거알지 형님 알겠어! 절대 탈락시켜! 그런게 있어? 절대 탈락시켜! 잡아! 먼저 잡아! 아니 잡으라고 서로 방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면 아무도 못 받아! 잡아! 날 잡았다가는 같이 황천길 가는 수가 있어요! 아잡잡아 같이 어. 방정길 <웃음> 보내줘. 와, 야, 야! 누가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다. 어, 누가 먼저 떨어졌지? 이거? 제거되었다. 저요 어, 내가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아케 나이스 생존. 안 돼. 인형을 어? 죽여. 여기서 두명 떨어졌. 두명 떨어졌고요. 저 생존했습니다. 어. 야, 이거는 어? 그거네. 블록이 아. 서서히 사라져서 맨 아래까지 안 떨어지면 되는 거지. 아, 너무 속상하다. <웃음> 내가 잘못 하는 거다. C, 1, go. 담미오 님이랑 리아가 남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따라와. <웃음>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이념의꼴치 우리 아직 1층 <웃음>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야아잠깐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층?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괜아괜아 괜찮아! 괜찮 치킨 치킨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웃음> 안 돼. 맞, 안, 맞... 안 돼. <웃음> 뭐야? <웃음> 나 갑자기 불려 떨어졌어. 뭐야? 왜 그래? <웃음> 아이고. 뭐야? 됐어. <아싸>, 1등이다. <웃음> 어. 이거 또 어? 1등이야. 1등이다. <웃음> 아, 이거 한명 라운드당 자, 한 명씩이네. 과연? 자, 마지막 라운드는 달리기 게임인데요. 여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치킨, 치킨, 보리클, 과연 자 오늘의 나왔네. 치킨 상품은 고추 바다닭입니다. 어! <웃음> 고추 바다닭! 안돼 내가 죄야. 고추 바다닭의 주인공은? <웃음> 어, 고추, 고 바다닭. 고추 바다닭. 어 담비현이 빠른 속도로. 지금 일점 담비현. 고추 바다닭의 어!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절대! 와 <웃음> 뭐야? 리아가 지금 오! 오! 와 리아 또 떨어졌어 와 큰일났다 단미 <웃음> 이니 봐주는 거야? 어? 아니? 그럼 밀어낼라고 밀어낸다고? <웃음>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기만 해봐! <웃음> <웃음> 오지도 못하는데요? 어, <웃음> 오지도 못하는데요? 그냥 가시죠 오! <웃음> 편안하게 아, 갈수 있겠구만 네 고추 우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김리야 진짜 못하네 김리야 계속 떨어지는 리봐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보고 있고 만봐 어, 주는데요? 오, 배우 플레이 정신이죠? 어유, 유 여기 바로 앞이네 <웃음> 어. 오,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아 오! 아, 뭐야? 이야 번급 번그 들어갔어? 와 마지막에 그 점프하면서 손으로 딱 들어갔거든? <웃음> <웃음> 와 뭐야? <웃음> 안돼 너무 맞았어 지금 자고추바다덕의 주인공은 김대님! 자 이번에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더 플레이 할 건데요 이번에는 김니아의 고추바사덕을 뺏어라 자 <웃음> 1등에게 고추바사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가자. 달려. 점프. 어. 집중아, 아, 아, 집중아, 집중하세요. 어, 밀치지 마세요. 음, 잡지 마. 고추 바다닭은 내 거니까. 내 아, 거인데요. 김리아의 고추 바다닭 맛있겠다. 맛있겠다.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제발 아 꼴등만 아니면 되거든 꼴등만, 꼴등만, 꼴등만, 꼴등만, 꼴등만 아니면 꼴등만. 꼴등만 아니면 되는데 아 내가 꼴등인 것 같은데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아 아, 뒤에 아무도 없다 큰일 났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떨어졌다 단비호님 어때 내 번지가 설마 같이 꼴등하네요 어때 이군이다고 안돼 설마 어 이건 아닌데 아 지금 꼴등 하네요 이거. 아 떨어진다. 야아나 아무도 못들어왔어 어. 아, 점프해도 피해야 돼. 뭐야, 이거. 아 보다. 뭐,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저는 꼴이냈습니다 <웃음> 제발 들다 아, 제발. 아, 들어가요 들어갔다. 안돼. 안돼. 아. 어쩌래아 떨어졌어 슬라이드에서. 아. 꼬리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아, 두명 아웃했어? 아, 아. 아하. 아이고, 당뇨님, 아, 두명 아웃. 아. 나나 아주! 아, 두명 아웃 했어 아하. 아이고, 단현이 손잡고 가네요. 아우신데요. 아유, 아. 이고반갑습니다 <웃음> 아, 아, 애들... 탈락자 님.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아직 안넘어어요다 아, 에이스 김리아만 세 치면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아, 치킨이 가까워진다. 어. 야, 아, 치짜 치킨을... 내돈 주고 산내지는려고 <웃음> 네. <웃음> 어? 자, 루이플레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웃음> 이럴 <웃음> 저저 어. 때, 우리 이 이럴 때, 우리 이요 때, 우리 이럴 때, 우리 이럴 때, 우리 이럴 여기 길이디야여리구나 이럴 때, 우리 이럴 때, 우리 이럴 이럴 때, 우리 이럴 때, 우리 이 때, 우리 이 때, 우리 이 때, 이리 지금 일, 지금 일등이 누구냐면 어 없네 저예요 이거 그래도 세명 통과할 수 있어 한 명밖에 남네 아, 그래. 통과만 하면은 한번더 기회 있다고 네어 게... 바로 뒤 요르루 요르루 맹추격 오 이긴도 못가내 치킨이야 내 눈치고선 와 요르루 탈라한명 아, 난다왔다어 아, 아, 이거 아, 너무 잘해. 루루 아, 이현우 벌써 통과이고잘하잖 아, 그러면은 이제김리 아, 랑 요루루의 대결인데 너무 어렵 아, 야, 김너 아, 내치킨이야내 치킨 김지야 내 아, 거라고김리 아, 어 초콜릿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거봐 <웃음> 와, 아, 이거 아, 아, 죽게아요루거또 음. 그, 떨어졌어 야줄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치킨. 이거, 이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어렵던데 아이맵 어려운데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을 제꺼해야 된다 결승전에 <웃음> 결승전 누가 갈 것인가 한 명만! 한 명만 들어가면 돼요! 아 어, 이거 어, 한 명! 어, 이거, 어, 이게 마지막 라운드네! 어, 어, 결승전이에요! 1등 결승전. 1등 결승전이다! 전 어! 천천히 점프, 천천히 점 <웃음> 아, 야, 오 떨어졌어 김미아가 이거 치킨의 아.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짜리 굴경 l a d 어 i c h 들어 디야 아이 나첫부분 Moh 다 n 등결 d e b i j c h i e 아아 а т е р 아, survival 중요한 n a r r a 지고다 아여맨님 네. 리아가 양손에 치킨 다리 들고 춤추고 있을게 아. 너무 상상돼요! <웃음> 치킨 다리 두개 들고 오늘 춤추겠는데? 아. 와 1등 했다 이거 아 리아님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치킨 라면을 모두 봐주잖아. <웃음> 마사나 기라이 얼마나 맛있을까? 코블링 마블링 소스까지 뿌려서 국내 치킨 광고는 아니고요. <웃음> 야, 아, 끝났다. 죽음이 엄청 뚫었는데. 야, 죽어. 제일 잘하네 리아가 치킨을 사수했다. 네, 치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내 거야. <목소리> 이원 뺏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네김리아님 곰팔 <목소리> 망겜 네 김치.. 리 김치.. 그 김치가 있지 그 치킨 축하드리고요 아 축하드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야 구.. 거짓말인 거 알지? 치킨 주는 거? 거짓말인 거 알지? 아, 설마 그걸 거야, 진짜로 믿으신 거예요, 리아 진짜 믿으신 거예요. 김리아 이거, 김리아 물레카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웃음> <웃음> 네, 재밌었습니다. <웃음>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리아 물레카메라였습니다. 짜잔! 저주니까 <웃음> <웃음> 좋았지? 리아야, 멤버 하기 힘들지? <웃음> <웃음>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 와요. <목소리도> 안녕.